내나 라라라 라리라 라라라 라라 여러분들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수백 개의 통발을 걷어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검은도에서 통발배를 타가지고 작은발을 잡아서 먹었었는데 요번에는 남해가 아닌 동해에서 통발배를 또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통발배를 타가지고 잡히는 해산물을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옷에 곰팡이가 폈냐? 아니 곰팡이 말고! 자그러려면 지금 바로 통발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혼자 타기 싫어요 같이 타요 레스 고~! 여러분 사실 지금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개쳐 부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배를 타러 나왔는데요 통갈배를 탈 겁니다 보통 여기서 잡는 건 대왕문어 시즌에서 피문어를 좀 잡는다고 하는데 오늘 근데 피문어 말고도 다양한 게 들어온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잡아가지고 먹을거 있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온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환정여러분입니다아 아, 이제 바다 오브도 나가시는 거 아니죠? 아, 바다로 이사 올것 같아요 <웃음> 자 그리고 오늘 또한분더 계십니다 요새 이분이 바람을 펴가지고 하이. <웃음> 락이 왜 이렇게 요새 남독해는 거 그래 아, 근데 그것 좀 말해줘요 우리 친하잖아요 아불화살돌아요왜 싸웠냐고 아, 아니에요 아, 여러분 아니? 이렇게 바람핀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선장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문어를 거의 중점으로 하시는 건가요? 문어가 주 종목이긴 한데 다양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통발 한번 넣으시면 얼마나 묵혔다가 꺼내시나요? 4일에서 5일 정도 통발 걷을 때몇 개를 걷으시나요? 한 틀에 30개입니다 몇 틀이 있나요? 한 40틀 그러면 1200개 정도 걷는 네. 거예요? 자그 뭐 1200개 <웃음>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네. 자 여러분 지금 통발이 올라오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 믿기고 있죠. 저걸 다시 넣고 다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직 통말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오오오 들었다. 자 드디어 피부 나왔습니다. 한 1kg 정도 돼보이는데야아을아아저아아아아 아. 1200개 한다고 하셨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이겼다, 이겼다. <웃음> 자 저런 식으로 통발을 다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4,5일 묵혀두고 찾으러 오는 거예요 야 꺼려 골드 보기 싫어 자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통발 걷고 계시거든요 와 저기 껴있는 게 슬러지라고 하는 건데 저게 많이 껴있으면 잘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거는 깨끗한 통발 있죠 저걸로 다 갈아준다고 해요 자 저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기대에 차이지만 없어요 자다 던졌으면 저런 부표를 던져놓고 나중에 또 왔을 때저 부표를 보고 던져서 이런 식으로 조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역신 왔습니다 여기 위에 찔리면은 진짜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찔려보세요 <웃음>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어, 진짜 쉬려고 하네. <웃음> <웃음> 네. 자, 여러분, 두 번째 통발 끝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통발 재설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틀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고기 한 마리 나왔는데, 무슨 고기예요? 돌삼치. 라고 하는데, 정식 명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쥐노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힘이 좋아가지고, 손맛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나상, 나상. 끝난 거 아니에요. 어, 문어다, 문어. 아, 문어다. 자, 여러 문어 나왔는데, 넘어게요 피부 넣 금지 체장이 600g이기 때문에, 나 보시면은 거의 눈대적으로 맞추십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예초에다 방생하시는 거예요. 개까지! 해. 만지지 마요, 브루님. 다쳐요, 다쳐. 자, 여러분, 서해 말고 동해에도 개까지가 있습니다. 스퀘어형이죠? 네, 이거 식용으로 진짜 맛있습니다. 제 바로 드세요! <웃음> 이 꼬리 쪽이 엄청 따가워가지고, 여기에 칠리면은 진짜 아프거든요 비브리오 페이징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칠려봐요. 펀치! 저는 문어 뭐 나왔습니다. 힙 사이즈. <웃음> 찍으라고 바닥에 떨궈주세요. 자, <웃음> 여기 찍고 있습니다. 아기새. 문어 좋아하는 어린아이. 저보다 형이에요, 브루님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야, 갈매기 꺼려. 저 머리 꺼져. 자, 여러분, 로라 나왔습니다. 종류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라들이 느릴 것 같아도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 통발 냄새 맡았다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든 게요어패류들요 로라 렉기들이에요. 뭐 버려, 아우, 손다님 거다. 개운날뻔 했네. 아무르아무르 우와, 얘 근데 색이 보라색이 아니네요. 이거 맛있잖아요. 드셔보세요, 제발. 난안 먹어요.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유해동물이거든 여러분. 다 죽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육지로 내려왔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해안 근처에서 통발을 개속하기 때문에 잠깐 늦게 나와서 통발을 다 정리하고 다시 들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요이 통발도 사용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추측이에요 이거 아니요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동 녹화가 됐어요 <웃음> 시끄럽게 안 하고 갈게요 더 말해요 빨리 <웃음>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통발로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탑승을 했는데 여기가 훨씬 더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통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성대 한 마리 껴서 팔다거리고 있죠 어조심히가 날아가 어너도 저렇게 날개가 있는 게 성대인데 맛도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버리는 생선이라고 해요 우와 골뱅이 무덤은 골뱅이 무덤 아 찢어져서 그렇구나 자 이렇게 찢어지면은 진짜 어패류도 달리기 선수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거북이 개빨라요 자 이렇게 깨끗한 통말은 정리를 해놓고 다시 밖으로 분출하는 거예요 분출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다시 한번어패류무덤와 저거 신논현에서 팔면 돈 많이 버는데 또 성대 한 마리 올라옵니다 개빨리 넘칠 거예요 어 뒤졌구나 우리가 미안해 그럼 문어 나왔습니다 아 돌문어예요? 우와 진짜 돌문어네 동해에서 돌문어 처음 봐요 원래 돌문어 종종 나오나요? 나오는데 여기서는 피문어만 알아준대요 돌문어는 금지차지는 없어서 챙기도록 할게요 정말 분출 문어 주먹 자 여러분 지금도 계속 걷고 있는데 보고가들었습니다네 저기 갇혔어요 보고요? 미안해 좀만 기다려 말라 죽을 겸와 뿔소라가 나와요 원래 제주나 남해쪽에 많거든요 동해선 처음 봅니다 오, 닮았다 <웃음> 형왜 그래 오랜만에 형한테 욕하고 싶어 지잖아한죽거죠 이거 부검했어? 해부 해봤어 <웃음> <웃음> 저, 여러분 저는 뿔소라가 남해에서만 나온줄 알았거든요 뿔소라가 나온 게 정말 저런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신기하시죠? 알아요. 저만 신기하면 됐어요. 야군소야자군소들어가있었습니다 보라빛 보이시죠? <웃음> 조심히가다히다안 챙기셔가지고 챙기시면 조류에 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문어가 원래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수온이 찰에는 문어들이 잘안 올라오고 올라와도 다리가 다 잘릴 거, 몸통만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많이 잡았던 깨다시고게 나왔습니다. 저희 저번에 연어 통발로 잡았었잖아 같이. 근데 사이즈가 그때보다 작습니다. 자, 여러분, 깨다시고게는 동해에서 통발이나 그물배 타시면은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것도 처리 아닌데 한 발이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정신명칭 깨다시 꽃게고, 금계라고도 쉽게 불려요. 오늘 조금 유익한 거 많이 찌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잡으신 깨다시 꽃게를 그대로 정리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통발에 주는 문어기 때문에 깨다시 꽃게를 넣어놓고 또 다시 던지는 겁니다. 삼정 꽃게, 쓰리다 꽃게. 이거 거문도 가면 진짜 해루질로 많거든요. 어, 문어, 문어. 피문어, 애기인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 빠진다. 됐다. 아유. 어 살아있네 어이씨 뭐야 상태 개좋네 죽은척했네 또또할 느낌 이 문어가 두 종류 중에는 가장 영리한다고 해가지고 훈련도 심지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팡문이는날 잊지 않았겠지 <웃음> 그때 먹을걸 와 얘는 실 어, 크다 안 꺼내요 저거를 이거를 왜안 꺼내냐면 문어가 개먹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적인 미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문어 먹이로 쓰는 거죠 그냥 아싸 추측했는데 맞았다 <웃음> 근데 카메라 미치겠네 하나 사드릴게요 몰라요 터미네이터 폰? 100만 구독자쓸수있는 나왜안줘 내가 해줄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자 문어 올라왔습니다 문어 어 먹을만한 사이즈다 이야 얘 다리도 멀쩡하다 얘 망태기 에 넣어야 되는구나 <웃음> 야, 들어가라 왠지 이 포인트 느낌 좋아요 이게 포인트마다 또다르면나아아 아, 아, 아니에요 비슷한가봐요 동해바다 라가리 씨으리자마자안 나오네 저 보고 한 마리만 빼시면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 놀림이 자 여러분 제가 저번에는 까치복 먹었었는데 요거는 쫄보이거든요 제주도에서 먹었는데 저 요만큼 맛있는 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얘 물리면 손가락 방오 리치 느낌 바로 나갑니다 손톱깎이 아니에요? <웃음> 손톱 한번 잘라볼까먹나오니까 보고싶고싶다 먹고싶다고요? 보고싶다 보고싶다 먹고싶어 많이 먹었어요 먹은거 맨날 먹죠 맛있겠다 oh, <웃음> <ri> 맛있겠다 <웃음> 이거는 그냥 노레미 같은데 금치채장은 없는데 방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이야하네 여러분 요 쫄복을 혹시 몰라가지고 모아놓을게요 나중에 먹을만한게 나오면 은 요거는 방생을 따로 하도록 할게요 먹을만한게 나오면 이걸 가져가고 그렇지 안 나오면 이걸 가져가고 보호 보호 <웃음> 자, 그리고, 보거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손질하는 것에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요보거는아씨 복어는... 뭐야, 이거. 아수라 보어네야 가라 자, 여러분, 이번에 다른 물가살이 왔는데, 톱날 무슨 물가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톱날 같은 거 있죠? 날카로운데, 약합니다. 이렇게 하면 뚝뚝 부러져요. 그게 유해종인가? 유해종은, 별불가살이랑 아무르불가살이 다두 종류만 유해종이고. 여처럼잘생겼네 예, 리발. 소만기다려 친구들 데려올게. <웃음> 우와, 해삼 개코 우와, 해삼 봐요. 홍해삼이에요? 품삼, 품삼. 품삼. 우와 우와 야물 산다 물 산다 그게 미쳤어 이게 홍해삼이라고 하는 건데 가격이 참 괜찮습니다 어마어마 하시 분들이 좋아하는 해삼이요 요건 킵이죠 헤헤 그거 아니잖아 고급탕 갔잖아 우리 임마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웃음> 아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 오늘 잡은 문어나 요런 애들을 경매장 같은데 나간다고 해요 일단 저는 보고새 마리 챙길게요 입찰하는 거 구경 한번 어, 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문어 입찰하러 을 가서 홍게 입찰하는 것도 구경도 하고 와서 우리 홍삼 잡은 거랑 호라 먹는 걸로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보고 챙길 수 있나요? 네. <웃음> 홍해삼이 르테미나에 그렇게 좋다는데 네, 네, 네. 은혜야 기다려라 와 오늘 이거 잡으신 거구나 많다 이게 다 피문어입니다 여러분 돌문어는 여기서 돈이 안 되나요? 만약에 피문어가 3만 원이다 돌문어는 만 원밖에 안돼 아, 밑에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사가지고 밑에 가서 <웃음> 팔아요. 있어요. 그럼 이게 불법인가요? 아, 그런 건 없죠. 아. 저 오늘부터 <웃음> 그거 할게요. 자, 여러분. 그냥 지금 바로 입찰하는 데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방금 잡아오신 거구나. 홍계배 섭외 가능하신가요? 당연하죠. <웃음> 자, 저게 <웃음> 지금 선배를 한 건데, 죽은 거는 저쪽으로 빼서 간식거리를 하시고, 살아있는 거는 따로 저쪽으로 빼서 쫙 깔아놓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홍계 같은 경우는 암컷은 못 건들죠? 이게 빵계라고 암컷은 방생하는 아, 암컷은 무조건 방생해야 되잖아컷이요 어, 무조건 다수컷이에요 암컷 가지고 오면은 벌금 엄청 세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항구 밑에 보면은 암컷 개들이 돌아다닌대요 이쪽에는 문어를 하나봐요 서초 중앙시장에 르네 가시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문어들이 이런 식으로 다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팔렸어요? 아 다행이다 지금 팔리는 장면입니다 아 내가 기분 좋네 <웃음> 야너 문어 먹으러 왔지? 아 귀여워 고치 맞지? 맞네 아야아 아니, 야. 아야더러워어 더러워졌네 왜야 아는 척 하지마 <웃음> 발도장 찍고 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문어 같은 게 수협에서 사가가지고 유통판매가 들어가서 수협에서 문어를 산 가격을 최저가로 하고 그다음부터 경매를 하는 거예요 마진은 수협이 먹는 겁니다 돈 많이 벌겠어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잡은 전복소라랑 홍해삼을 맛보기로 주신다고 하니까 먹으러 가볼게요 지금 운전 중에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라시가 아니라 우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문어 다리 잘린 것도 팔순 있나요? 팔 수는 있는데 먹는 게 낫죠 아와 여기서 네. 바로 <웃음> <웃음> 야 오우, 얘 진짜 크다, 봉장어 야, 거의 비슷하게 내놔라. 이렇게 먹어요? <웃음> 얘좀 전에 잡힌 돌삼치인데, <웃음> 오, 놀네 황금 쏘가리 같이 생겼어요. 어, 그러네. 사자될것 같아요. 오, 우와. 이게 아까 그 전복소라예요? 예. 네. 이건 그냥 부셔서 빼는 건가요? 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건 생이에요? 응. 아, 삶은 거는 어디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아, 그죠? 생은 못 먹죠? 이거 방금 개예요? 네. <웃음> 우와. 이빨 빼는 거죠? 기치. 기치가 뭐예요? 독이죠. 아, 이거예요? 네배탈나거나 네. 멀미한 것처럼. 생으로 먹을 땐 빼는데, 삶아 먹을 삶아도 때 살만 도 빼야 돼. 아, 빼야 네, 대부분 모르시고 먹었던 사람들이 소라를 먹고 나서 안 좋은 추억이 있다거나 아. 그러면 다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송해서 이거 물 많이 나오겠다 어우 이야 다 내장이죠? 응. 안에 있는 거싹다 빼고 썰어 먹으면 되는 거가요 정도 크기면은 얼마에 팔리나요? 5만 원 되지 않아요 17,000원씩 모아서 드리면 되겠네 <웃음> 요거는 다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라삭 하고 싶은데 좀 쑥스러워가지고 라삭 <웃음> 라삭 <라사. 웃음> 고마워요 문어도 살짝 데쳐야 안 질기고 딱 맛있거든요 지르게 삶시더라고요 <웃음> 자 여러분 배한가운데 방금 잡은 라이언 산드립니다와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미쳤어 자짝 찍어가지고 투베르 <웃음> 음 미쳤어 진짜로? 응. 왜이렇해 연하죠? 파하다 이쪽이죠 사실 소라를 잘안 먹거든요 아, 한 드셔보세요 바다향을 안 좋아해서 <웃음> 우와 딱 반반 느낌이다 소라랑 전복식감이 반반이에요 단해요 약간 네, 아, 반반. 단맛이 네. 올라와요 감칠맛이 엄청나 저희 삼촌도 이거 가끔 잡으셨거든요 그때마다 별로 안좋아해서안 먹었는데 앞으로 챙겨야겠어요 오 진짜 맛있다 <웃음> 진짜 맛있지 자여러홍해산 바로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해삼도 안 즐기는데 네, 나도 해삼 먹어봐. 솔직히 안 좋아하는데 왜다 따라간 거지자 <웃음> 어? <웃음> 먹어볼게요 초배라 음음 와안 딱딱하네요 일반 해삼이나 흑해삼은 네. 조금 딱딱하죠? 네 맞아요 와 근데 홍해삼 진짜 부드럽습니다 와, 난 잘못 먹었나? 마그리 <웃음> 드신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런가? <웃음>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보고 손질하러 왔는데 얘네가 독성이 피해 있나요? 네 피해 사장님 피 빼지 말고 주세요 아 미안해 뭘 미안해요 빼는데 <웃음> <배에 웃음> 이렇게 들었어? 다 아, 들었지 보는 사람들 실니다 예전에 이껍질 먹어봤는데 껍질은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대로 요리하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죽 베기고 포를 쫙써줍니다자 여러분 이렇게 쫄봉 손질이 끝났거든요 잠깐 만져 와, 살 진짜 단단해. 한 만져보세요. 나한 입만 먹으면 안 되나? 어어어어 아, 어, 어. 아, 아니다, 아니다. 김이 김이. 아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먹어볼 건데, 제 컨텐츠상 요거만먹엔 조금 아깝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다른 수산시장으로 가서 맛있다는 참복을 사가지고 손질한 장면 찍고 <웃음> 집에 가서 바로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참복 아니면 밀복을 살려고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한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고 있거든요. 사장님, 이 보고가 무슨 보고예요? 난산 참복은 없나요? 여가다 네, 어,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저기도 밀복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참복은 없나요? 좀... 조금만 돌려보고 네. 올게요. 네. 생각보다 참복은 없네요. 참복 없으면 밀복으로 할게요. 참복은 없나요? 네. 조금만 돌다 올게요. 돌다 네. 올게요. 하고 안 오는 게 국룰이잖아요. 죄송해요, 사장님들. 네. 와, 문어 진짜 크다. 제가 봤던 문어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20kg 넘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몇 kg에요? 아. 와, 어마어마하다. 사장님, 아까 밀복, 이건 얼마예요 이거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그냥 비닐에 담아주세요. 얘는 독성이 별로 없나요? 네, 밀복은 독성이 좀드해요 아, 드해요 참복이 독성이 강해요. 아, 참복이 강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러분 참복. 밀은 독성이 굉장히 세고 물량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복을 지금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밀복을 폐뜨는 곳에 한번 맡겨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밀복인데 손질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피 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는 물에 놔두 자동으로 다 배고가 돼요아 내장은 다 빼고 근데 얘 밀복이 독이 별로 없죠 왜 독이 별로 없어요? 아 많아요? 독이 매력인데 왜자포 그래? <웃음> <웃음> 바로 떠주고 <웃음> 반반씩만 잘라주세요 사장님 자 이렇게 수분을 빼주고 수분 빼니까 엄청 촌득해졌어저 빨간 거는 괜찮나요? 상관이 없어요 아그거나 근육살 아, 근... 16살이라 그런거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얼마가요 쌤니? 3천원 감사합니다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자, 러분 이렇게 바로 들고 가서 은혜랑 같이 한번 먹어요 아니 은혜 먼저 먹여 볼게요 김희 해야지 오빠 왜 이거 눈에 초점이 뭐가 다혀 얼굴을 잡는거야 으나 <웃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괴롭니? 안 보아 <웃음> 어쩐지 맨날 은혜 이렇게 돌리고 다들어가 네. 나는 은혜 등만 보고 있어 개넓어 <웃음> 아싸, 한번먹겼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통발 수백 개를 얻어가지고 쫄복을 잡아왔고, 그리고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밀복을 한번 사가지고 손질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쫄복을 아, 아, 아, 아, 아, 쫄복, 밀복. 안 밟는 거 봤지? 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가져왔어? 이거? 응. 유유 <웃음> 너네야 너 이제 동물단체 거기서 난리 난다 얼굴 다 박제되고 거기에 그럼 사람 단체는나살리러 아나? <웃음> 너지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요두보거를 회로 맛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쫄복 먹었을 땐 진짜 쫄깃하고 맛있었는데 밀 보거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어? 까치복이 독이 많아 이게 독이 많아 밀복은 상대적으로 다른 보어에 비해 별로 없어 다행히 어? 그래가지고 내가 수산시장 살 때도 밀복은 독이 굉장히 적고 약해요 수산시장 손질해주신 분한테 찍으면서 밀복은 독이 별로 없죠? 보어는복 없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독이 매력이래.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 어? <웃음> 너... 내 몸이 못 받아들이는데. <웃음> 너도 먹어야 뭐 돼. 왜냐면, 김미 해야 되거든, 너가. 아, 네. 이미 구독자분들한테 은혜, 김이 시켜야지. 이, 이, 이. 하고 왔어. 음, 아, 무서워. 알았어. 내가 먼저 먹어보고. 자, 깐 내가 먹었어. 아. 너 옛날에 나 죽으면 따라 죽을 거라 얘기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 보고를 먹었어. 근데 내가 어제 먹고 혼절했어. 아. 그럼 너 이거 같이 먹고 죽을 거야? 아니지. 소망. <웃음> 아, 그만 말해. 그만 말해. 상처받으니까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일단 회로 한번 먹어보기 때문 먹기 전에 밀보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먹기 좋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러 뭐가 좋을까? 피 없는 거다 아, 없어 보고의 독성은 네? 그그보선 그, 그거 자르다 근육이라 그랬어 물어봤거든 선생님한테 무서워가지고 아니 그거 뭐예요? 피 아니에요? 이거 근육이에요 보고는 더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요거 있지 여기다가 주라 자 그리고 보고의 자가층을 따는 기준이 뭐냐면요 얇게 쏘는 거예요 해보자 <웃음> 누가 더 얇게? 어. 내가 먼저 할게 그러면 이걸로 하자 오첫 부분 날리게 어. 오케이 잘한다 이거 어떻게 얇게 썰어? <웃음> 한 면을 이렇게 알았어,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어차피 나도 그렇게 될 거니까 오! 야! 움직인 거 같은데? 그러지마어 진짜로! 어! 이거 봤지? 이거를? 여기 봐 여기 여기 야! 너가 잡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어, 해볼래 응 오! 어, 어, 움직이지? 움직이지? 여기 심장같이 뛰어 그니까 러 심장같이 뛴다니까? 어? 니는 거지 지금? 어. 야피 나오는데? 이 새끼 살아있어 이거 좀비야 자 여러분 지금 짰더니 자 보시면 이렇게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도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피 나온 거 보이지? 자 여러분 요 회는 안 벗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목의 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불안하잖아 야 얘는 피안 나와 오케이 어. 하지마 하지마 한번 확인해 아니 네 어깨로 한번당히 나오지 야 그만 좀해 <웃음> 괜찮아 자 여러분 내가 피 미쳐가지고 계속 피맞자다가 지금 일단 내이 마저 갈게요 자 제일 날게 오, 얇다. 올린다. 응. 이. 예! 이그라! 너 해봐. 소원이야? 어. 야, 면적 나와야 된다, 너. 너, 또, 여기까지는안 쓰러져. 아니야, 쓰러져. 야, 야, 야, 야, 야. 아직 안 끝나. 그럼 왜 날려? 그거 포함이지?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개합이야, 네? 너도 아까 가만히 있다! <웃음> 이건 아니다. 왜? 아닌 건데. 아니야, 면적을 봐봐. 야, 이거 봐봐. 가운데 다빵꾸다있고 가. <웃음> 체 다시. 해, 이거 아니지. 어, 영그라 야, 야. <웃음>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봐봐, 면적 나왔지. 물문이 있어. 왜 봐. 여기 첫 구멍이 나 있는 건데? <웃음> 얇게 썰어서. 찍게 어? 2g 동점 자 여러분 보고 해도 뭐예요? 그렇죠 로로르라 로라. 부어버려 아, 씨. <웃음> 한 손으로 가져가다 여기 빠뜨리고 가져갔어 다타 먹어 진짜? 응 아니 씻고 <웃음> 자, 여러분 여기 아까 저희 둘이 난도질해놓은 4g짜리 죠자 이거 4g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어 맛있는데? 안 먹어 식감이 응너 무서워? 응아 그럼 먹지마 진짜 강을안 할게 안 먹어 왜 아무 말을 안 했어? 안 <웃음> 안 먹어 <웃음> 아, 아 진짜 안 먹어도 돼. 안 먹어 <웃음> 저희분 식감이 진짜 쫄깃쫄깃합니다 자 이게 은혜할할때한 번에 가야 된대 요렇게 두껍잖아 괜찮아 인생 뭐 있어? 제일 맛있는 회 먹다 가 뒤지면 그냥 행복한 삶인 거야 인생이라 있잖아 연극이야 지금? 루이 잘 들어 인생이란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회 먹다가 그냥 뒤지는 게 인생이야 누구야? <웃음> <웃음> 다행이다 할말 없었는데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먹고 제가 살아있으면은 외나한테 줄게요 콕 찍어가지고 초베를 진짜 쫄깃쫄깃해 음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음알아서 <웃음> 알았어, 알았어 먹으러 할게자 여러분 이 밀복 식감이 까치복보다는 훨씬 더쫄깃쫄깃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통발로 고생해서 잡은 복삼한만초베를 해볼게요 자요 쫄복은 제가 예전에 너무 쫄깃하게 먹어서 너 이거 한번 잡아볼래? <웃음> 거. 아, 피 나오나? 짜봤어. <웃음> 피안 나온다고 진짜 얘 상태가 왜 이렇게 되고 아니 여러분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피안 나온다 다행이야 <웃음> 자코 여기 또 찍어가지고 코를 찍어요? 아 진짜 개노잼 찝으면 더 노잼 되는 너 아직 그 감이 모르니? <웃음> 어이로 무마하려고 하는 그거 아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웃음> 왜 그래 <웃음> 너 요새 되게 알지? 나 되게 좀 왔다 갔다 해어 되게 감정기복 심하고 재미도 막 너가 뭔가... 요새 나는 솔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러는 거, 개... 거 아니야? 소리 하지마 아니 결혼도 했는데 자꾸 자기가 <웃음> 내가 많은 솔로 나가서 뭐하는데 사람들 많이 알아보면 저렇게 왜 나갔어 이러는다 예쁜 여자들 자기가 다 꼬실 수있다고 <웃음> <웃음> 진짜 많이 뿌린다 어? 진짜요 진짜 너쫄보 먹고 뒤져라 <웃음> <웃음> 자요쫄보 바로 한번 어볼게요 초배르 <웃음> 입 가리지마 <웃음> 아 이게 싫어? <웃음> 어. 아니 입도 싫어 어떻게 해야지 <웃음> 개맛있어 여러분 보이죠? 아 진짜 개맛있어 그리고 내가 손으로 다 젖어서 간이 딱 맞아 아니 너가 손으로 해가지고 더 쫄깃쫄깃해진 것 같아 맞지? 어, 은혜가 악력 이거 있죠 120인가 나오거든요 제가 90 나오고 은혜랑 처음 만났을 때손딱 잡았는데 아 아빠 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웃음> 그때 지하철에서 너가 손을 잡았는데 흠칫해서전여자 친구들은 손이 작았나 보지? 이렇게 했는데 너 <웃음> 그거 듣고 더 서른 났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내가 네전여자 친구들을 다 봤으니까 아 무슨 다봐 뭐래! <웃음> 근데 진짜 은혜 손 잡자마자 만화에서 나오는 머리 새파래지는끈느낌면야 티내면 안돼 오빠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네? <웃음> 오빠 이럴 거면 모자도 좀 벗고 반팔로 입지 왜? 멋냈어? 아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볼때 기분 좋게 어.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아... 모자 벗어볼게 멋있어 덕초를 개때리고 싶어 <웃음> 쫄보 하나만 더 먹고 벗을게요 이거 제일 두꺼운 거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거 또 짜봐. 응. 아, 진짜 힘세게 줬어 방금. 줘봐 그만 너 손님 양하잖아 줘봐 <웃음> <웃음> 보고 개불싸하다 진짜. 주룩쭈룩 조배를? 으아아 와 침밥아 <웃음> 진짜 지짜 제대로 됐네 간이. 간이 제대로 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쫄복 진짜 맛있습니다 은혜가 겁이 좀만 더 없었으면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밀복이랑 쫄복을 오븐 버터고인해서 한번 추벨를 해보도록 하겠는데그 전에 제가 옷좀 갈아 볼게요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와 진짜 오빠 이거 그거 해 모자이크 <웃음> 잠깐만 아니 누가 이렇게 싫으면 난 누가 사랑해줘? 곰방 이분데 <웃음> 오빠 이리 와봐 <웃음> 이건 뭐야? 뭔데? 어 뭐야 뭐야 아, 아니요, 여러분, 이거 옷 때문이에요. 옷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으, 나 초등학교 때 반에 이렇게 있으면, 에너 이거 뭐 묻어가지고,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긁으면 뭉쳐있잖아, 이렇게. 으. <웃음> <웃음> 저 진짜 하루에 샤워 무조건 한번 이상 해요. 은혜는 이틀에 한번 하거든요. 마 <웃음> 내가 언제 해도. 너, 너 방금 너... 웃은 거는 야, 인정한다는 거였어. 어쩔 때. 그래도, 몰라. 어쩔 때. <테니? 웃음> 와, 진짜 가슴이 좀 그렇다. 숨겨왔던 나. 자 여러분 제 오븐 구이를 하거데 제가 평소에 재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식상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은혜가 냉장고에 아무거나 부르면은 그 재료들로 오븐 넣고 버터탕 넣고 해가지고 딱 할게 자 주문받아라 양파 어씨 두번째 주문 버터 하늘 세번째 주문 당근 당근 자, 요 정도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당근 먹고 싶어? 어, 바니바니 바니바니. 게 많아? 혹시? 어, 나. 못해 내가 술못 먹는데 분위기 파는걸 싫어 가지고 술 게임 겁나 잘하는 거야, 진짜. 너무 짜증나는 스타일이야. 자기 혼자 술안 먹고 계속 게임에서 이기는 새끼. 새끼는 좀 정정해 줘. 아니, 여러분, 저는 정정 당나하게 많은 연습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 바니바니 바니바니 꽤 빨리 할줄 알아? 바니바니 바티바티 바티바티 바티. 바니 어디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약간. 그럼 당근 당근. 너 바니바니 빨리 해 봐. 바니바니 바니바니 바니바니. 당가 당가 당가 당근당근당근나 이러고 해서 바티바티 당가 당가 당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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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 종이오일을 뜯어버서, 자, 러분 이제 종이오일을 다 깔아버리고, 밀복을 먼저 두 마리 딱 올립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에 쫄복을 이렇게 놓고, 가운데다가 마진다늘이 딱 퍼가지고, 싹 뿌려주고, 자, 이렇게 버무렸으면은, 자, 여기다가, 러터러터. 거 몰랐지? 러터러터, 다른 거할 테니까 맞춰봐. 아. 하나, 둘, 둘 셋. 러터. <웃음> <웃음> 어떻게 해서든 맞추려는 게 개빡치네. 자, 다시 다른 거 해보자. 하나, 둘, 셋. 러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게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웃음> <도토. 웃음> 숨 참건데 말을 해봐. 파니 파니 파니 그거 아직도? 너한번 해볼래? 파니 파니 파니 당근 당근 당근 당근 개늘이잖아. 당근 당근 당근 당근 파니 파니 더빨라야 돼. 한번 다시 이자. 파니 파니 파니 파니 파니 파니 당근 당근 자 여러분 요렇게 놓고 좀 감칠맛을 돌리면 바로 어 양념. 던지자마자 떨어뜨리자고 다니야? 아 이렇게 콕 집지 마 그냥 어 바꿨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내 좋아하는 여자처럼 응 바꿨네 자기 힘들겠다 이건데 너는? 너가 아주 맨날 딜레이 거지. 나은술로 가서 차장 <웃음> 돌심평 구하던데? 가가안가안가 <웃음> 던지자마자 잘랐어 넣어버려 자 이제 요거를 바로 딱 들고 오븐에 넣어주게 빨리 따어안 따라오면 외발 좀 돌려 빨리 오셨네요 응. 감사합니다 열어버려 들어가나 닫아버려 <웃음> 너 개빠졌네 하나도 안하네 카메라만 두 손으로 들고 아, 나 보고만 지금 있네 이거 초점 나가면 니가 개뭐라하니까 그렇지 그럼 너가 오분 이거 한 다음에 몇도한 다음 파이 알았어요? 오븐 눌러버려? <웃음> 200도 시간 어떻게 하지? 요리를 안 하니 모르지 아 이걸로 돌, 돌려봐서 <웃음> 럭키 세븐 c e l l e n t 훌륭해요 리리 뭐할래 저거 y 을때까지 바니바니 바니바니? 응 n y Panny. Panny. Panny. 바 a 바 n 바 p 바 n n y Panny. Panny. p a 바 n y Panny. Panny. Panny. Panny. Panny. 은데 개빠졌죠? 까라버섯 안 하죠? 노아버섯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고 갈이 버터 오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비주얼 한번 보세요 야 보고가 부풀었어 오, 얘 죽어서 부푼다 맞지? 어 독인가봐 아니야 뭐 개소리야 <웃음> 엄청 <웃음> 딱딱해? 딱딱해. 오야 너무 딱딱한데? 좀비야. 뭘 개수 좀좀해너 지우아 그만 봐와 여러분 진짜 이거 고기야 그냥 이게 고기 맞아 육고기 리발레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다 익었는데 방금 고기 찢는 것처럼 안 찍혔어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트럭 트럭 야은냐도야잘 봤지 진짜 너가 하는 말난다 받아주잖아 너뭐 하나 던져봐 너 무좀약 언제 발라? 뒤질래? <웃음> 와은냐 이거 진짜 보고집 해가지고 이 메뉴 개발해서 팔아도 진짜 맛있겠다 생선도 아니고 육고기도 아닌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땅땅해요 음. 자, 여러분 찢어볼게요 어. 세상에 이렇게 안 찍힌 거봤어 생선이 익었는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양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먹어볼게요 냄새 좋다 옛날에 너가 만든 파피오트 있잖아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입 진짜 싫다 훨씬 <웃음> 맛있어요 내 그... <웃음> 네, 라가리 하트야. 너한테 보내는. 싫어. 초베는그 사이로 넣온 너는... <웃음> <웃음> 와, 양파랑 먹으니까 양파가 버터랑 느끼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잡아줘요. 진짜 맛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맛이에요. 진짜 이거의 맛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 근데 아직 쫄복 남았거든요. 쫄복이 밀복보다 훨씬 더 쫀득했는데, 쫄복은 과연 어떨까? 쫄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복이랑 양파랑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쫄복 바로 초베는 얘는 사르르해? 어! 여러분, 회웠을 때는 얘가 훨씬 쪼개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사르르해요. 어? 사르르해? 아이씨. <웃음> 은혜 어깨에 DM받았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은혜님 사르르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사르르 뭔가 쳐봤잖아. <웃음> 진짜 입에서 사르르 놓습니다. 반면에 밀복은 구우니까 엄청 딱딱해지고 반대가 되는 게좀 신기해요. 그러면왜 웃었어? 아, 지금 확 나쁜데? <웃음> 이런 초은 처음인데? 왜 이렇게 오늘따라 미간이 넓어 보이지? 우와 진짜 못생겼어 난 진짜 애들이 얼굴 안 본다고 했는데 미친 내이 근데 그거는 너만 두른 줄 아냐? 어떤 새끼냐? 아 이거 말 못하겠다 그 이니셜만 얘기해봐 S U Y <웃음> 어머니가 <웃음> 아 장난이야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정말 객관적으로 못생겼거든요 <웃음> 제가 제일 좋아하면 됐죠 너도 똑같고 그 말은 즉 너도? U2 어글? 어머니가 껴있어서 화를 못 내겠어 <웃음> 둘다 예쁘지 내 눈에 최고지 내 눈에만 <웃음> 그러거랑 밀복있죠 이거, 이거 두개를 같이 싸서 은혜한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건 괜찮지? 아니? 그럼 쫄복만 먹어볼래? 아, 아니. 그래 강요 안할게 옛날에 강요한다 해가지고 어떤 운동이분한테아 그거 상처 어, 심한 너무 받았잖아. 오래 받아가지고 3년 6개월쯤 갈거 같은데 괜찮아? 아니 그분한테 물어봐 괜찮냐? 하야하 <웃음> <웃음> <야, 야>, 장난해 <웃음> 어차피 계속 먹었으니까 너가 그래 똑같아 벌써 면역 생길려면 생겼어 뒤질으면뒤지고 맞대? <웃음> 오늘 저녁에 <웃음> <웃음> 근데 난널 안보고 자서 모를수도 있어 지금까지... 야너 먹어야겠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와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